홍콩 출신이자 비천유 콩포를 사용하는 페이롱 오티브는 아시다시피 영화배우 이소룡입니다 게임상에서도 이소룡과 같이 액션 영화배우인데요 섀도우와 싸우는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들어 전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하죠 스트리트파이터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첫 등장 다시 나왔던 스테이지는 타이거 방가든이며 실제로 있던 장소이지만 현재는 철거되었습니다. 어느 날승승전구하던 페이롱이 갑작스럽게 영화계를 은퇴하고 종족을 감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인기 캐릭터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소룡이 사망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종족을 감춘 지 20년이 흘러 페이롱은 중국에서 우상시되는데 그의 동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천유 무술을 하기도 하며 출리의 집에서도 페이롱의 포스터가 있음을 볼수 있죠 게임 세계관 내에서도 실제 이소룡과 같이 중국인들에겐 전설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스트리트파이터 실사영화에도 헤이롱이 등장 예정이었습니다. 이서룡의 실제 아들 브랜든이 출연하려 했지만 영화 촬영중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스트리트파이터와 상관이 없는 신캐릭터 사와다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